잡아 잡았고 중접해서 나나더 스나, 스나 스나 중접빼서나 잡았고 자, 자, 자. 타 잡았고 잡았 잡았고 여바나 왔어요. 저배찌름 하나 잡았고. 어, 여비랑, 여비랑 <목소리> 대치기다 어, 아, 좋았다. 첫 점수 나이스. 루스! 루스! 루스! 루스! 루스! 루스! 루스! 루스! 하스더 왼쪽 왔다 오에이에 이거에? 이거나이거 이거에? 이거이거나 이거에? 이거밀 이거에? 이거에? 이거에? 이거밀게거에 이거에? 이거에? 이거에? 이거에? 이에이거빼에 아군이 승리어아 오케이. 진검 적의 침투자가 감지되었습니다. 아군의 목표물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눈에 피나나 잖아 뭐? 품에 아무도 보인데 아, 검도 안 보여요. 예. 눈, 검은이. 이제 전진. 눈 이제 전진. 눈통 조심. 눈통에 피나나? 눈을 배지는데 말이 안 돼? 잘. 아르포가? 눈 뒤치기 안 봤냐? 오케이. 눈 잡았고. 아 중발 난다, 중발 난다. 대산발 아, 나야. 나야. 아눈 하나? 못 봤어요? 눈 하나. 쑤단테랑 쓰나. 아 근데 아까 우리 잘 싸웠어요. 우리 점수 많이 따고. 중 한번 나가볼게요. 야? 눈 하나랑 눈 하나였던 사람들 또안 보이고 계단. 눈빛았다 눈빛았다 하나 눈이야 DDD 눈이야요 네, 나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눈 바로 <웃음> 전진 없음? 이거 꿈 없어요 눈 전진하려 한다 눈 잔진! 눈통 조심! 눈통 조심 하나. 눈통에 하나. 눈통 조심 중 가릴게요, 연막 하나 눈통에 삥하나 음? 눈통 들어왔나? 이문 이문 작업한다, 이문 작업 다복 다복 이문 갔어요, 갔어 건복, 건복! 소리 쿵전 찐 소리 가보 가보 가보 가보 권총 들고 가보 권총 들고 가보 이무이문이문이문 이무니 야야야다아이가 눈팀 눈팀 눈팀. 눈구를어야 누구를 심지 누구를 쓸지? 하나를 쓸지? 누구포가 나. 누구를 가던지 누구를 쓸지? 누구를 쓸지? 누로를 쓸지? 누구를 쓸지? 누구를 쓸지? 누구를 쓸지? 누구를 쓸지? 누구를 쓸지? 누구를 쓸지? 누구지 아, 만아세만아이앞에 나, 이갔다이 나갔다. 이거 눈 한번 아, 밀죠? 이거 네. 동원님 그 왼쪽에서 오른쪽부터 고 쏘거든요, 그거? 우리 스랑한지 제가 눈통 나. 다 네, 네. 저 상황 보고 눈통 나갈게요, 저도. 네, 하나, 이나두 개. 나 하나, 아, 계단 수나예요 계단 수나 눈 계단 빠졌어요 계단 둘계둘 계단, 계단 둘이다 계단 양각이었어요 상거리 쓰나봐. 하나 더 쓰나 아, 네. 네. 그러니까 뭐 아, 반 다른 b c 쓰나 반아나 이걸 못잡았검 6개 검 볼게요 제가 피가 없 너무 아깝다 아까 반 이랬는데 아 반이 누구지 검 발랐다 검 발랐다 검 왔어 멀리서 보는 중이에요 어까 일분 앞에 일있나 어, 가비. 어, 어, 다시 눈자국 빠질게요. 눈동 조심. 검사가 없어요. 분발인가? 계단 발이지. 가보 가보 가보 가보. 가보 가보 가보 이문 이문 이문 이문. 검복쌤검복쌤 양반이. 나 이승훈. DP형이 검턴이죠. 네네네. 어, 그럴 건데? 네, 네. 첫판에 눈은 그냥 온 거거든. Come on, come on. Oh, c o 검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검가 거보거보거보 저기 거보불이에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는 컷 하나 전진 하나 전진 전진 거북 거북 거북 거북 m 북 거북 거북 거북 거북 거북 거북 거뛸 거북 거북 거북 거북 미션 거북 거북 거북 거빠스북 거북 거북 거북 눈통조심 눈통조심 바로 s h i n don't know j o s h 로중컷둘다이 아이고 한대 0한번0 1 0한 100, 건0 중순아 중순아 0글0 0 1 0엔글0 0 1 0엔글0 0 1스다엔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레비쇼 원산나요? u 다 눈통 눈통 눈통 충돌. 충돌. h a 대문에 n 이 k n o 컷 don't know, don't know. 눈 don't know. 이 h t 천 a t s a piccola. I'm not sure. i 그하고있스피 <목소리가> 어, 하나. 눈 네. 조심해야 돼요. 어, 눈 조심해야 돼요. 샘, 샘 검으로. 검가이가검복 어, 아, 아 검검검검배 아, 하나. 검복 하나. 네. 어요 아, 제가 1턴에 떨어지면 안되는 라나. 그죠 둘한테는 권 가능할 거예요. 부라. 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좀만 오른쪽 그 했으면 좋접세 나이스. 을 포착했습니다. 자, 하나, 안전지대로 시이 하나만. 어, 힐링? 인데 아, 눈, 아, 눈, 둘둘 작업, 작업. 눈, 아 뭐야, 검스나. 나 깼다. 저빈 있어요. 삥먹 까드릴까요? 그래서 어, 베 지른다. 검베 지른다. 검베 지렀어요. 저한테. 저빈저빈 울베 차 조심 저빈저빈 네. 하나 잡았고 잡았고. 도림최에 네. 네, 돼요. 검정망선아검정망선하다검정망선나 저 다시 눈으로 갈게요. 저 건강. 건물대. 어, 아눈으로 다시 눈으로. 하나. 다시. 검으로갑요다 버릴게요. 더 이상 못쳐될것 같은데. 에에이턱이 어튼 하아저 저게 어떻게 될지 모지요 뭐야? 아, 올베. 하나. MK. 저 다시 눈으로. 눈으로아 다시 던걸. 아걸에서 눈을 빼 보고 있어요. 형저 아이템 없어요. 어, 저빙 하나. 삼, 눈을 배. 눈바, 어, 아, 눈 빠. 어 눈을 배 둘. 눈을 배 둘. 어, 눈을 배 눈을 둘이래. 요 눈을 배 둘. 지훈이 형 이거 내거 봐줘봐. 앞에 있다. 커너까지. 커너까지. 앞에 뺏? 아, 빼서 네, 보고 봤어요? 먼저. 삼걸 둘. 볼, 울배, 아, 중계 중계 중계 하나 울 하나. 중계 하나 울 하나. 울배. 중계, 이거 하자마자 중 이거 그냥. 맞아 맞내눈 앞에 있 다시 삼걸삼걸 하나 중계 하나. 눈을 빼로 쌤 와리가 쪽에서 와리가리. 아이고 너무 빨렸다. 아군이 패배하였어요. 눈 뜰게요. 야. 나 그럼 뭐 길게 잡아. 아니 눈통. 검냥만만 빠지고 빼요. 눈통 빙게나이야어눈달 이거, 빨렸다 이거. 빨렸다 이거. 빨렸다 저, 빨렸다 빨렸다. 빨렸다. 저, 저 뺐어요. 아 눈 둘이에요. 눈이 눈이 눈이 눈이 눈이 눈이 눈 나올래요. 명인데. 앞에 앞에 둘이에요. 눈두 명. 눈 하나, 눈통 하나. 이스 천천히. 이거 같이. 눈통으로 하나. 아다 눈통 다 빠져고. 음. 계단으로. 나이스. 계단으로 하나. 돌격. 계단 돌격 올라갔어요? 각잡고 있음. 계단 둘 계단 위에 둘 하나 전진. 돌 전진. 돌격 돌 전진. 이거 어... 강아지형도 눈 가, 같이 가면 될것 같아요 어... 눈, 눈 눈색가죠눈색승자 네. 도착하면 을 먹는다, 봐봐 려 계속 네. 검고정인 것같아 검조심 중미 요미 빼요, 빼이폭폭 눈에 폭어 왔다 나왔다, 점지 아눈 하나 더눈 아, 어, 하나 더눈 못먹은 거죠 아직 아니, 스나로 엘져 스나로 눈눈눈돌눈돌눈 하나 더눈통 하나 더 눈, 눈. 통? 눈통 하나 스나에 ]잖아. 눈 돌. 아 스나 양 그냥 빼야 될것 아, 같아. 같아요 빼야빼야 빼요 눈로 눈비로 눈 하나 나는 양 눈빛 눈빛 구석이 되잖아 눈빛 다시 눈눈 통으로 눈 없어요 뭐 개피 아닌데. 눈통 갔었어요. 네. 눈 나갔었죠. 눈통 갔었어요. 눈은 없어요. 아, 눈이 없고 눈통 갔었다고요? 해하였습니다 찍고 있었구나. 저 위에서 된다 보네. 아, 이제 누, 눈 모니가 됐겠다. 맞다. 눈. 뭐, 네. 다음에는 건강하겠다. 검적선 나 고장. 고장이 아니, 고장. 일개등 두 개. 위험 앞에 눈 어때? 우리나? 작업 있어요. 이거. 있어요. 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그냥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이거거 이거. 공격... 이거 형중 까주실래요? 그냥? 어차피... 저기 모니돼서 형 잡으러 갈수 있으니까 제가 한명 쓰는거든요 계단 그냥 저개1대일잠다 생각하고 세요 전진? 어 안보인다 가복안보 가치가 가문쪽가문쪽 어, 세면 가볼까 가볼까 가볼까 가볼까 가볼가볼고 가볼까 고아 이거 제가 1문고 갈게요 2무이다 <웃음> 형2문이다2문이다센 먹어요 센 먹어요 네, <웃음> 좀신없어 화이팅 화이팅 이거 아니면 검사가 보죠 눈 한번 가시고 검적선화 근데 고정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나오지 마세요. 그냥. 내가 네, 검적. 없는 척. 비견만아. 제가 전진하면 나오시면 돼요. 갑이다계 아, 검검 검. 어, 이드팟어 이드팟스. 접대로, 접대로. 네. 요통 반돌았어. 나 자, 잘랐고이모이은 나이스. 이거 눈 좋터네. 아이가? 아닌데 노비지. 아, 건보 건보 건보 건보. 건보. 복이 아직 있어. 건복도 없보보 나이스 샷. 아, 다시 원래 포지션 갈게요. 네 1문 나오고 계시니까 아 알싸 수고... 나 알이 없다 네저 뺄게요 또 뺴요 강기 빼보실래요? 네저 네. 삥이 건거든삥신가요 쓰... 네. 혹시? 네저삥 하나 이거 눈 쓰나 볼 수도 있어서 검 가져 그냥 그러면 세명 합쳐서 그냥 화력으로 제가 검적 박스 폭 던지고 검보에삥 두개 굴릴게요 네 전방 낙지 박 제가 체크할게요 네폭 하나 <목소리> 호가나... 음, 나이스 보복복만복 돌격이에요 이거 한 번에 들어갈거예요한 번에 들어갈게 그냥 고! 이거 저통 적통, 저통까지 나이스 이거 검정 한명당겼더라고요화이 다시 중 볼게 복이 포가나? 더음 아, 아, 아, 이거 네 아, 눈덮인가 보다. 눈눈 오빠. 눈을 빼도 오하나야 왔다 왔다다 왔다, 왔다. 폭발 봤다. 아, 게 아, 천천히 하죠. 아, 우리 일문 나 일문 나 가보 나내뒤 따라붙었다. 그 레인저 양. 눈을 줄. 레인저 양. 오늘 하나 더. 거밀게밀게뒤뒤빼 이미 이미 삼 갔을 거예요. 먹고 하게. 먹고 하게. 리되면 아직 눈을... 아니올쪽 아니, 갔어요. 이제. 중간 거 조심해야 될것 같아. 중간 거 조심해야죠. 제가 패스해볼게요.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자, 아, 삥 하나 있어요. 다른 거 없고. 아, 나두 개, 그러면 제가 한개 치고 연마. 뛸게요. 아, 저기 건머이거든 아, 저기 건이에요 쪽은 저쪽 상대 못되는 사람 없을 텐데. 까줘요 까져. 핑까줘핑까 갑니다. 빙가다핑 까다. 핀 까다. 아, 아 지금 킹님이랑 기린님 두분 용병이세요. 아유, 지금 그 그래, 빡세 가지고 무조건 눈떠네 <목소들이> 어, 우매 풍매. 저 백업 조심해야 돼요. 네. 어, <목소리도> 자, 알좀좀 알았다 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나이스. 아, 와우 었노 <놀람>